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일단 고생해 준 사람인데 어? 박수 한번 치십시다 이거는 고생 여러가지 많이 했다 자 그동안에 제가 그 만들고자 만들고자 해도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음. 음? 음, 이제 완성이 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5일부터 정규 강좌를 하게 되는데 이 카드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천부경 타로 카드는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이다 무엇이 다를까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천부경 타로 카드는 일반 카드와 완전히 견점상으로 일단 다르다 그리고 이 천부경 타로카드는 완벽한 이론으로 풀기 때문에 개인의 이 주관적인 상담이 필요 없다 그다음 완벽한 어떻게 이론과 논리로서 풀어가는 이런 타로카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깨우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천부경 타로카드는 아, 이 사람이 잘 본다. 이 사람이 잘 본다. 이거 없다 하는 거다. 개인적인 그뭐 이런 영적인 힘에 의해서 신의 힘에 의해서 이런 논리가 없다. 자기가 이거는 철저한 이론과 논리에 의해서 설명 단지 차이 나는 점은 이제 말하는 기법이다. 상당 기법이 우리가 말을 잘 하는 사람과 말을 부드럽게 잘 하는 사람과. 말을 좀 냉철하게 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차이점이 뿐이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뭐 영적인 뭐 힘, 신의 힘, 뭐 내가 뭐 똑똑하다고 하는 힘 이런 거는 일체 없다. 백지 상태에서 쳐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 동일한 답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론을 편으로적용하게 되면 그것도 한 엉터리다 그래서 이론에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절제한 이론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부경 타로카드가 할수 있는 일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할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먼저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타로카드 하게 되게 되면 심리를 주로 양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심리만 가지고는 우리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리는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심리 우리는 테스트를 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편적으로 심리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죠? 자이 심리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내면 심리 내면 심리는 우리는 타고난 내적인 심리예요 그러면 겉으로 표출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두 번째는 이 습성심리다. 습성심리는 우리 환경에 따라서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음? 어그뭐 노력한 이 지식적인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습성으로 이뤄서 행하고자 하는 심리 이것이 우리는 습성심리다. 세 번째는 행동심리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는 충동심리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순간에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내면 심리가 작동을 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습성심리가 작동을 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속에서 분위기에 의해서 지금 현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지를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타로 카드를 뭐하러 갑니까? 지금까지는 뭐, 전부로 간다, 이랬지, 그제? 그럼, 예를 들 여러분들 이 카드 하나 선택하는데 당신의 운명을 걸 거야? 알지 그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일어나는 그 운을 내가 그 전개를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나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나약하고 이거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고 좀 불안한 상태고 나로서 어떻게 이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됐을 때 이것을 행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점이라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 점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 해봐요 점은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야 무조건 또 알면 뭐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그 확률에 이 카드로서 확률도 50%인데 이 카드 한개 뽑는 것 갖고 또몇개 그것을 인생을 맡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생각하는 내가 겪어왔던 이런 경험에 통해서 이런 운세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운세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운세상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경험에 의해서 자, 예를 들면, 궁합이라고 하네, 보자. 궁합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누군가 만나고, 있 영을 만나고 있을 거잖아, 그제 그런데 그동안에 열 번을 만났으면, 열번 만난 동안에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 카드로 표출하는 거야. 운세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취업을 안 된다, 이러면, 내가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취업이 안 됐을까 내 취업은 있을 것인가 이것을 푸는 것이 취업이에요 카 카드로 모든 것이 자기가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카드로 풀어내는 거예요 점치는 남이 점치 주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머릿속에 경험과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이 내용들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운세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덮어 놓고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클로즈 어 놓고 푸는 거예요 오픈 카드가 아니고 이. 말하면이 내중에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운명상담을 하는 거예요 운명상, 운명상담이라는 것은 나가 태어난 운명에 의해서 어떤 인연으로 주어지는 이 감정 느낌 그런 기운들을 통해서 내 운명을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가 타고난 운명이라는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타고난 재능과 내 특성에 의해서 이 카드를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자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오픈 카드라는 거죠. 이거는 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픈 카드로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카드를 깨놔놓고 풀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 나는 인생이 괴로워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여기 나는 인생이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 여러분들 괴로운 이유가 뭐라 하셨어요? 이론적으로? 괴로운,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원인이 뭐냐? 우리 업장이라 했잖아. <웃음> 업장이라 했잖아. 그럼 <웃음> 업장에 이 카드가 있이 말이야. 이 속에 오픈 카드를 하는, 이네개 종류가 다른데. 여기 보기도있면 거북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닭도 있고, 온갖 거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내 영혼과 관련돼 있는 거. 내, 그,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 내 주변의 여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로 운명을 풀어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얼마나 신기하나, 그지? 자, 그러면 나는 진로운이다. 진로. 막 진로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이 카드에 보게 되면, 이거는 대왕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드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인연법이 적혀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나는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 이 여덟 개 유형들이 인연법이 있어요. 여기는 나는 어떤 인연, 어떤데 보게 되면 환자도 있고 우리 선생님도 있고 군인도 있고 어사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인연법에 의해서 내 운명적인 그 기운에 의해서 이 카드를 초이사하게 돼고 보고 초이사하게 돼. 그러면 자기의 그 인연이라는 거다. 그럼 그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론을 풀어가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인연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로를 선택하고 이런 학과를 선택하고 이런 일을 선택하고 이런 사업을 선택하고 이런 장사를 선택하고 이런 곳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제품을 가지고 산와 <웃음> 눈이 동그랗진 그렇게 온갖 것 여러분들 다 풀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지금 있는 심리를 이용하고 자, 판단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간이 아프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 난 간이 아파, 지금. 간이 아픈데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야 되겠나? 병원에 가갖고 간만 아프냐? 간이 다른 것을, 다른 곳이 아파갖고 다른 장기가 아파서 간이 아픈가? 간또 아프고 다른 장기도 같이 아픈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거 갖고 구별을 못 한다는 거다. 이건 아픈 곳만 아는 거야 뭔저 이제 자 그러면 내 몸이 내가 진로를 선택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어떤 것이 든 상관없다 내가 진로를 선택하겠다 내 인연은 이것이야 그런데 이것은 지 생각만 이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이런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이론을 풀기 위해서 그럼 타로 카드는 자기가 지금 해오고 습성이라든지 이런 심리가 착용해서 가야,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런데 타고난 운명이 어떤 것이냐, 이거 딱 부르면, 이거 두 개가 합치되면이 사람은 무조건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 최고의 길이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운명상담과 이 오픈카드가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알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카드를 보러 온다든지, 이 카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껴질 거야. 이런 기운들이 장난이 아니다는 거다. 장난이 아닌 사람들만 보러 오게 돼 있어요. 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들과 포기 오게 돼 있다. 그죠? 그렇게 막 맹탕 모르고 생각 없는 사람들은 안 오겠지. 그러면 관심이 많고, 집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고, 영적인 힘이 강하든지, 신의 힘이 강하든지, 귀신이 많이 착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영과 귀, 영혼과 귀신을 우리는 동시에 풀어낼 수가 있는 거야. 상담할 수 있는 거 저번에 강단이 피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러면 여기는 이 사람은 빙의가 있을 것이다. 신병이, 신병의 영향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신기가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묵기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울증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공황장애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뭐 조울증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할수 없는 가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거냐. 그렇죠 그럼 여기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푸다는 거다. 상담까지는. 그럼 치료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로가다가막 점친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천부경 타로카드는 뭐 가가지고 막 장난삼아, 이거 점치고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요. 이거는 완벽한 이론과 논리에 따라 갖고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전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성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이것이 타고난 운명과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 여기서 풀려한 것이 수리사주다 그 다음에 심리쪽으로는 어떻게? 수리심리다 그 다음에 기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이 풍술, 풍액이다 풍은주기다 풍은죽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은 진로 상담법입니다 성격과 관련되어 있을서는 어떻게? 성격상담법이다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게 되면 이것은 완벽한 어떻게 타고난 운명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일치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일치 안 됐다 하더라도 갈뭐 길을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상세한 설명을 하겠죠. 이것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죠? 그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그렇게 힘든 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사그리 다 없애주는 거야. 자 두번째는 이것과 이것이 다를 때 그제 이것과 이것이 다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권은 자기가 몫이다 자 나는 이런 습성과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여건에서 자랐고 이런 행동과 이런 경험을 해갖고 이렇게 노력해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과 이쪽의 기류가 이쪽의 인연과 이쪽의 운명과 일치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접목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뭔가 바로 개운법이라는 겁니다 접목시키는 이것을 접목시키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위에서 한번 보자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는 거야 그치 힐링 자 이것은 우리가 힐링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고 운세상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나쁜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개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운명상담은 운명을 어떻게 새롭게 우리는 개척해 나가는 것이고, 이거와 귀신은 어떻게 바로 치료하는, 치유하는 거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치료법이다. 치료법이야, 이거 치유법이에요. 치유하는 그렇게 치유개인법. 이게는 우리는 어떻게 귀신이 있다면 테마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자 우리는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에요. 점치는게 아니라 점이 아니다. 자 이것을 할수 있는데 이 분야에는 힐링하는 방법 개운하는 방법 이것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천부경이 타로카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자 이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어 규정이 있어요. 이제는 협회에 따라서 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웃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협회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규정에 어긋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제, 이제 내가 이제 본격적인 어? 강의를 안할 거라 이말이그요 여러분들 해야 되고 강사 교육을 특별히 또할 때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상호 간의 의견을 잘못, 수시로 한 번씩 만나갖고, 이강제하는 방법이라든지, 강좌하는 기법이라든지, 강좌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계화 시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타르카드가다 나왔기 때문에 타르카드 소개를 조금 전체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올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죠? 어디서 시작한대요? 서울 경기부터 먼저 시작한다. 이. 서울교육원과 경기교육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수리사주를 피웠던 분이, 제오늘 참여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5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마지막 강사 추가 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여기는 두 달만 하겠습니다. 두달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온것시한두삼달 됐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이 강좌 할때 여러분들 별도로 또 들으십시오. 그거는. 각 주별로 강좌하는 프로그램을 단위당 교육하는 방법과 비매품으로 제공되는 여러분들이 이책 지금 여러분들이 타로카드를 하게 되게 되면 게되이 책과 브레이미션 책이 동시에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 종합적인 게 나중에 시험을 친다든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책이 말고 실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타로 상담법이 있어요 8주로, 8주 팔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 책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 책에 의해서 이 강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협회로 전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지금 12시부터 타로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 응. 그거